반갑습니다. 플루토스 엑시아입니다. 2019년 8월 22일, 어, 수요일, 수요일, 음,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의 XBT USD 차트, 주봉 차트 보고 계시고요 어제는 좀 제가 쉬었죠? 어제는 다른 일 때문에,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좀 진행을 못했고요 어,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부터 볼게요. 지금 어제, 그제 해가지고 계속 내리 고 있었어요, 그죠? 내렸죠? 이번 주 주봉 캔들 음봉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꼬리 하나도 안 달리고 계속 하락이 진행 중으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죠. 멈추진 않았습니다, 아직 하락 멈추지 않았고 주봉에서 봤을 때 어,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저는 계속 몇번 말씀드렸 말씀드렸지만 종가선이 여기서 요, 요, 가격,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좀 갭, 갭으로 좀 보고 있어요.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갭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채우고 갈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서 안 끝나고, 채우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요 부분 도달하지 않았다. 그건 조금 있다가 일봉에서도 아마 보여질 겁니다. 일봉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가격선 여기 가격선에서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거죠. 색깔이 검정색 좀 두껍게 할까요? 요 가격선에서 현재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가격은 대략 9,000 500달러선 됩니다. 이전 주봉의 여기 종가 종가선 주봉의 종가선 이 종가선은 옆으로 쭉 갔을 때 2018년도에서도 중요했던 가격으로 작용했던 9500선 이거 지금 주봉이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거 더블탑이었죠? 더블탑 크라인그 다음 파동에 고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립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이 역전되는 가격 구간이었고 그게 현재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탈될 가능성을 계속 몇 차례 정도 9,000, 9,100까지도 내려가면서 몇 차례 정도 계속 보여줬어요. 이번에 이번에 이렇게 캔들 마감되면 다음 단계인 다음 단계인데 주봉에서는 여기네. 7,500 정도 선 여기 선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가격을 몇개 체크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고요. 아 그리고 주봉에서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 지수이동평균선 한번 체크해볼까요? 한번 이동평균선 MA선 어한 20일 정도 선 봐야죠. 우리 20일 정도 선 현재 한 8,800 정도 선에위치 있고요. 20일 21선 그 다음 지수이동평균선 방금은 단순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지수이동평균선의 21일짜리 21일짜리는 비슷하네요. 21일짜리도 8800정도선에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되는 가격선이죠. 주목해봐야 됩니다. 상승시에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줄지, 평균가격을 지켜줄지 비트코인의 역사상, 역사상, 상승, 상승장에서는 쉽게 이탈하지 않았던 가격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9,000 거의 다와 간다. 그래서, 다른 분석가들도 그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9,000에서, 9 0에서 아마 크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7,000이 깨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달리든 뭐하든. 매수세들은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 상으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퍼센트. 여기서 가장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가 한 70%였죠? 첫 번째 하락 파동은 70%. 그 70%가 반첫 번째 반등을 주고요. 그리고 또 70% 정도 내려가는 이런 1대1 정도의 비율을 지켜줬었어요. 비트코인 자체가. 요걸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해두시고 그리고 반등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반등 자체는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이 어, 이렇게 봐야지 퍼센트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퍼센트상으로는 78.6% 정도까지 반등을 줬었고요. 그리고 가격상으로는 가격상으로는 절반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가 2만불이었고 여기가 만 불이니까 만불 정도 되니까요. 3천에서 절반 정도까지 1만 2천 불, 절반 50%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여기가 2만 불 정도였고 가격상으로는 50%, 61.8% 가격 구간이었지만 지금 현재 퍼센트로 놓고 보면 이게 로그 스케일로 보면 이거 퍼센트로 보는 거니까 퍼센트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61.8%를 돌파를 했다 50%는 이 가격입니다 이걸 체크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웃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이게 이 말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150% 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고점까지 올라가면 이것도 150% 퍼센트가 그러니까 같다 이거예요 뷰가 같죠? 로그상 로그상 이 로그스케일상 스케일이 같은 거예요. 로그스케일이 그 가격이 이선입니다이선이에요 의미있죠? 딱 절반이에요. 절반선 절반선 150% 150% 아 여기서 올라가면 150%는 일단 가나? <웃음> 150% 가나? 고점까지는 150%에요. 만약에 어한 8천 정도에서 올라가서 진짜로 고점 도달한다고 하면 3일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3일 차트로 보면 조금 모양이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주봉에서는 안 보였던 여 요런 캔들이 보여요. 오더블록이 3일 차트에서 보여요. 3일 차트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이 가격이 주봉에서는 안 보였던 게 중간중간 이렇게 그 다리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다리 역할들을 그게 얼마냐면 약 8,500이에요. 8,400에서. 8,500에서 8,400. 다리 역할을 했던 가격이고, 이 다리 역할이라는 건이 길이랑 또이 길이가 같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수렴의 중심이었어요. 이제는 보이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보입니다. 이 수렴의 중심, 여기, 여기 같고, 이 중심을 지나가고, 여기, 여기 같죠. 이렇게,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이었는데, 깨졌잖아요. 깨져서 밑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스탠딩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가격 패턴을 말, 그리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디스탠딩 트라이앵글, 이렇게 <웃음> 이렇게 똑같이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다가 가 어이 깨진 거요 예 여기 테스트 그죠? 풀랙 하고 꼭대기를 못 넘으면서 고점들 낮추고 동일한 지지선 지켰는데 여기가 이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의 요기지 이제 보입니다. 이제 보여요, 그죠? 그래서 빡 깨져서 요 길이만큼 똑같이 내려간 거예요. 여기가 퍼센트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또 요거 50%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이건 70%. 그러니까 이 길이 이 비율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비율을 지킨다. 그래서 보면 4시간 차트로 가서 보면 비율을 지켜? 이가 그래. 그러면 래그이 비율도 지켜줄까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게 23%라면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23%면 이걸 지켜줄까요? 그럼 8200, 8400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건 지켰어요 일단 똑같은 길이 30% 내려가고 또 30% 내려가고요 그렇죠? 여기서 전체 내려간 걸 이걸 보면은 아예 지워야 되겠다 안 보인다 전체 내려간 걸 보면 이게 이제 피보나치 프로젝션 프로젝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동일 비율 구하는 피보나치 비율상 그런 걸 이제 구하는 거좀 있다 이제 아예 복잡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직관적일 것 같아서 <웃음> 34%였습니다. 만약에 34%라면 34%는 여기지 뭐 8000달러. 그러니까 좀 주목해야 될 가격선들은 이런 거예요. 연장되거나 확장되지 않는다면 2차, 2차 하락에 만약에 깨졌을 때 캐피툴레이션이 나오지 않고 똑같이 지켜준다면 하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는 주목할 수 밖에 없다.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듯이, 아까 전에 봤듯이 이런, 이런 식으로 수렴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하락 채널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렇 선화를 하나 더 그을 수도 있죠. 하락하고 있는 이런 채널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꼭 체크해야죠. 수렴하는 것만 염두에 주면 안되고 이탈되면 아 채널을 계속 얘가 따라서 내려가고 있구나 그럼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이 기준 내려간다고 하면 깨지면 이 녀석을 주목하고 매물대에 대한 지지선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9천 밑으로 내려가면 뭐한다? 분할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야죠 다른 사람들 살때 왜냐하면 사람,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게 수렴에 대한 근거로는 일단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다는 라 건데, 최근에도 좀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가 돌파구선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탈하는 방향에 따라서 간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이게 이런 지그재그 형태로 빠지는 WXY가 지그재그 형태로 내려가는 이런 복합조정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선, 여기. 삼각형으로 진행되는 Y가 삼각형인지 아니면 지그재그인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내려갔을 때도 아까 전에 봤듯이 내려가서 즉각 반응이 안 나오면 여기서 또 이런 식의 또 수렴을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아주 그때 가서 얘기인데, 저는 이런 가능성보다는 여기서좀 이렇게 올라와서 이 위에서 횡보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여기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위에서 횡보. 위에서 횡보. 마치, 마치, 어... 여기처럼 여기처럼요 어디처럼이냐면 여기처럼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런 수렴이 깨지고 위에서 행보 여기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깨지면 중요한 가격 깨지면서 이렇게 깨지면 반등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손전물량을 받는 거래량들이 좀 터지고 뭐 이거는 가격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봤던 건데 중요 가격선들인데 정확하지 않고 구간으로 잡는 게 맞겠죠? 구간, 구간으로 구간으로 잡는 게 맞을 거고 일봉에서도 아까 그갭 말씀드렸던 게 계속 도전, 터치했던 가격은 이 가격을 터치를 했던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 캔들, 일봉의 이 캔들에서 하단 부분을 계속 터치를 했었고 지금 이런 고점들을, 저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좀 시... 세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이탈된 다음에 이런 캔들 나오면서 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한번 정도 더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런 꼬리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망치형 캔들 나오면은 어 매수 한번 접근하는 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 음봉으로 이탈돼서 음봉으로 진행되면은 매수로서는 조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반드시 한번 이런 가격 9,000 9,100이거든요. 테스트 할 것이고 요, 요 구간에 좀 도달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도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가격까지는 안 갔었어요. 여기가. 그게 8,800에서 8,7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8,800에서 8,700. 그러니까 9천이 좀 깨지면 꼬리 좀, 좀 내리, 내려가지 않을까요? 9천 깨질 때 이런 자리 깨지면. 그게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 드린 겁니다. 단순히 머리통이 아니라, 이 매물의 머리통이 아니라, EQ라인, EQ라인, 여기가 하단이고 상단이면 EQ라인까지 이 가격을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 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종가 마감을 이런 데서 하든지. 수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거 그래서, 최대로 빠진다고 하면은 아마 7,400까지도 아마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쫙! 꼬리가. 패닉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아마 오후에 또 얘기를 할수 있을지 아마. 아, 저희가 오늘 또 회의를 요즘에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끝났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안녕.